여길 열면? 뺀치가 나오고 뺀치는 아까 철사로 막혀있던 여기 땄어 열어 아 이거 어떡해 아이 개새끼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치워 이거 어떻게 치워 아이 나 진짜 내가 안 떨궜어요 야. 자 오늘, 해볼게임. 메텔이라는 방탈출 공포게임. 다들 기억하시죠? 무려 두 편이나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챕터. 이기니. 네. <웃음> 아, 이러면 어떻게 읽는 거야? 유진이야? 어, 유진. 자, 유진이라는 주인공의 챕터가 새로 열렸고요. 무서운 이야기의 시작.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I had to leave the city where I lived and move to the villag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뭐, 안에 기다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밖에서 후드티를 뒤집어 쓴 사내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나를 개 패고, 날 어디론가로 끌고 갔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맞게 해석을 한 겁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오! 뭐야, 배경이 완전 달라졌네. 바깥이 보이는 게 굉장히 새롭다. 우리는 스토리 보다 지금 게임성을 더 봐야되니까 방의 상태를 주도 면밀하게 찾아봅시다 어? 뒤쪽도 공간이 있어요 그냥 배경이 아닌데요? 잠겨있어 락픽 열쇠로 잠겨있기 때문에, 락픽으로 못 여나봐요. 요거? 어! 닫, 닫아, 닫아.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범, 범인 어딨는데? 무서워. 나가볼까? 우리 똥깡쉐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여기, 여기가 지금 살인마의 집이라서 개가 좀 싸가지가 없네요 까마귀들이 막 날라댕기고 락픽이 아직 부러지지 않았어요? 여 비밀번호가 있네요? 123 열릴 리가 없잖아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돼요? 여기도 잠겨있습니다 불을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어디 불이 켜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뭔가 밝아지는 느낌 느끼... 아이 방 안이 켜지는 거예요 혹시? 안에 아무도 없나봐요? 반응이 없는 걸로 우선 여기 손잡이 문을 열수 있는 손잡이를 끼워야 될것 같고 개집 뒤에 뭐가 있나? 안녕? 좀만 가까이 가도 될까? 야, 무섭다. 울것 같아. 물려 보라고. 야, 똥개! 아! 아! 안 돼. 야, 저 살인마 목소리가 똑같아. 1 편이랑 2 편이랑 정말 한결 같아요. 야, 두 명이나 놓쳤으면서 왜또세 번째 나를 또 데리고 오는 거야? 왜 그렇게 한결 같아? 애가 장과야지. 어, oh, 외 모는 많이 바뀌 었 네. 나 아무 것도 걷 는게 없 는데. <웃음> 여기 열리지 롱! 어왜안 열려 아쟤갈때까지안 열리는구나 어쨌든 살인마의 위치를 알았어요? 내가 물린다고 뭐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얘한테 물리면 시끄러운듯? 살인마가 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열쇠 열쇠는 언제나 맛있지 손잡이 없이는 이걸 들어 올릴 수 없어 이기 덫이 있네? 어? 저기 아래에 열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사로 조여져있고 오케이 뭐 들어있는 거 없는 거 같고 여기 방탈출은 참 좋은 게 시간 제한이 없어 아주 살인마가 여유로워 도끼날이 박혀있네요? 오늘은 안열리고 열쇠로 잠겨있죠 어? 그렇다면 열쇠를.. 하, 이쪽 열쇠가 아닌가봐요 그럼 케비는 열쇠일 것 같은데? 케비넷부트 열어보자 오케이 자 또다른 열쇠를 얻었어요 이 열쇠는 어디 열쇠일까? 이게 여기건가 아니고 열쇠가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가지고 이 안을 어렴풋이 볼수 있는데 여기에 테이프로 봉해진 상자가 있네요 이 쇠창살 하나가 부러져있어서 손이 닿을 것 같기는 해요 어? 여기 불 켜서 보면은 보일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밝군요 이건 어떻게 빼지? 어? 이거 들을 수 있는 거였네? 이걸로 여기에다 꽂아? 이 짝대기 가지고 뭐해 이걸로 여길 찔러 안되네 거리가 안 닿는데요 어? 이거 뭐 어떻게 할수 있나본데? 전구를? 근데 지금 막대기를 들고 있는 상태여도 효, 그 상호작용이 안되는거 보면은 지금 다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 같고 이쪽을 볼까? 어? 여러분 여기 거기 아니에요? 2편? 2편 화장실 2편 화장실이랑 구조가 똑같은데? 감옥에 떨어진 나무조각 안 주워져요? 이거요? 어? 뭐야? 들철수가 있네? 엥? 엥? 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얌마 반대쪽에서 잠겨있대 이 열쇠는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여기 이렇게 손 짚고 어? 다리 올려서 하나 둘셋딴문 넘어가? 아저씨 옆방 불 켜고 주인장 불러봐봐요 불을 켜고 주인장을 불러보자고? 그럼 바로 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 아앜렉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왜 불이 켜져있지? 하면서 이제 여길 열어보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좀 엇가기는 한데 그렇게라도 진행이 되면 좋을 것같아 제발 뭐좀 해줘요 살인마니 나한테 올려나? 어? 대걸리 없어진 걸 알았어 아우, 씨. 아! 아! 아! 우악! 야, 대걸레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너무 그빨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화가 많아요? 대걸레 뺏겼어. 그 와중에 대걸레 뺏어서 이 자리에 다시 논거 봐. <웃음> 미쳤다. 불도 다시 껐어요? 이 자리에 다시 놔야되는구나 이렇게 아야 이거 안되겠다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자 진짜 모르겠다 A few inches later. 보니까 아 여기 리겜을 해야될거 같은데 이거 버그걸린거 같은데 이게 지금 녹슨 칼을 어딘가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리겜을 해보자 자. 뭐야 또왜 핀셋이 없어 아 여기 있나? 어! 어 뭐야 나이프! 그래! 이게 필요하다니까? 아니 근데 바깥은 어떻게 나가요? 아니 버그라기보다는 아이템이 랜덤인데 너무 위치가 이제 먹어야 진행이 가능한 곳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아 그래! 이걸로 구급상자 테이프를 잘라! 열었어! 여기에서 락픽을 얻네! 오케이? 락픽을 이용해서 열었어요? 미쳤나? 왜저래? 왜그래! 왜그래! 왜 그래? 너 원래 그렇게 잘 짓는 애 아니었잖아! 뭐지? 아까 진짜 버그였나? 너 원래 그렇게 활달한 애였니? 아아... 저기에 가까이 가서 까마귀가 날아가는 바람에 이제 강아지가 짖은 거야? 나 어차피 난 아무것도 안했기 때문에 어, 어, 어. 이거 닫아야 되는데? 이거 닫아야 되는데? 저걸 열어서 확인을 한다고?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아형아형아아저 형이 문 살짝 열때 내가 닫, 닫을 수 있었는데 안다치게 바꿔놨네 이상하게 자 이제 됐죠? 뭐한대 맞았지만 멀쩡하니까 아 이제 좀 아이템이 제대로 나오네 야 아까는 근데 진짜 이상했어 아이템이 랜덤이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는 순서에 맞게 내가 갈수 있는 장소에 아이템이 리스폰 돼야 되는데 필수 아이템이 안 나왔었어 뭔가 좀 이상하더라 자, 렌치를 얻었으니까 이걸로 여기를 열면 되겠죠? 열었다. 열쇠다. 다시 닫아라. 이 열쇠가 아마 이쪽 방열쇠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네. 그럼 저쪽인가? 오, 저쪽이크를가있 바이크를 가만바이바이거 어떻게 여는거야 이렇게이렇게 연타해서 여는 이맞를왜안 연타 열리지? 왜안 풀리지? 만히 있던 바이크를 가시히 낙픽이 나왔네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당당하게 문까지 연다 안열린다 이문 이 열쇠가 아니야 이 열쇠를 아까도 먹었었는데 이 열쇠의 정체가 뭘까? 열쇠 이거 어디다 쓰지? 건물 쪽? 전압기 연문 이..이거는 근데 자물쇠로 여는 게 아니.. <웃음> 어, 아! 와! 아! 엄마! 어, 이거, 이거 불 껐지? 어, 됐어, 됐어, 됐어. 아무도 일 없었어요. 아무도 일 없었어요. 저 알람을 뭐 어떻게 다시 고쳐야 되나? 아이, 불안한데. 저 어디가? 저 문은 왜 열어? 왜? 어? 저거 열면 또 울리나봐 이거 전선 못 뽑아요? 그러면 문을 열고 알람이 울린 사이에 잠깐 시간이 있잖아 그때 뭘 해야 되나? 연다? 뭐야, 안 열. <웃음> 반응이 없네, 이번엔. 오케이. 일회용인가봐요. 문 닫아. 아니야, 이까 아, 이게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나네, 이거? 아, 뭐야! 무서워가지고 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네. 왜 이리 와요? 어? 어? 어? 왜왜왜 왜? 왜, 왜, 왜. 나머지 도안 했는데? 어, 다행이다. 좀좀 좀 빨리 가시면 안 돼요? 어, 느려. 아니, 저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이런 게 방송 진행이라는 거야, 자기야. <놀람> 아까이가. 그래서 그냥 당당히 파밍해. 뭐야? 알람이 울렸는데 반응도 안하네요? 뭐지? 진짜 희한.. 이거 원래 열려있었죠? 아 이거는 열어둬야되나봐 어? 나이프 얻었어요? 나이프 얻었고? 여기 올라갈 수 있어? 무서워 왜이렇게 어두워? 나이프로 줄을 끊어버릴까? 알람줄을 안 끊어져요. 아이코, 아이코, 깍꿍깍꿍 까꿍, 까꿁! 까꿍, 까 이거, 이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열고 꿍에꿍 까꿍, 까꿍, 까꿍, 까없 까꿍, 아꿍 까꿍, 까 밑에 뭐가 있네 뭐야 이게? 키, 핸들. 아, 저 배전반 열수 있는 손잡이다. 라이프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모품은 괜찮아요. 뭐, 뭐, 뭐, 뭐, 뭐,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좀 빨리 가실래요? 아, 얘도 참 부지런하다. 이 정도쯤 소리가 계속 났으면, 아, 이, 이 자식이 여기에서 뭐 하는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야되는데, 얘가 굉장히 순진해요. 자, 손잡이를 열면 이거를 끌수 있죠. 오프. 예, 베베. 자 이제 이거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죠. 이 사이에 뭐가 있지는 않지. 여기 통에도 뭐가 없고.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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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s no light bulb in the attic 어, 어디에다 꼽아야 되는데 어디 아이 아씨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방음부스 불좀 끄자 방음부스 불을 끄니까 좀 보이네 어렴풋이 보이는데 전선이 어 여깄다 보여요? 여러분? 자 꽂았어요 꽂았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지? 올라가보자 이기 덫이 하나 있네 엘리베이터 모터래 이거 챕터 1에 엘리베이터 탈출할 을수 있게 해준 그건가? 이건 뭐지? 이거 깨야돼요? 약간 부숴야 될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어 야입좀 벌려봐 왜 웃고 있는데요? 여기 있어서 행복한가봐 렌치 이 남자애가 나를 개빡돌게 만들어 모든 장난감들을 부수고 저기 정원 밖으로 다 집어 던졌어 그리고 그 자식이 내 담배를 가져갔어 여기 염소가 있네? 너무 날뛰어서 염소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건가? Here is a goat가 뭐지? 담배를 선반 맨 위쪽에다가 숨겨놨대요 그 나쁜 녀석이 담배를 찾지 못하도록 HBAI가 크다고? 얘들아 정신차려 그건 그냥 맨 앞쪽에 있는 글씨여서 그런 거가 아니구나! 미안해! 그 1층에 있는 그건가? 상자? 코드? 아니 난대문자에서큰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써있는 글씨 모든 게다 대문자잖아 HBAI네 그러면? 그러면 은 내가 아까 그 1층에 있던 그거는 아 그건 생각해보니까 숫자 코드네 알파벳이 아니라 일단 기억해놓읍시다 어! 아유! 어휴! 난날 <웃음> 뻔했네 내려갑시다 그럼 끄고 잡고 벤치를 이용해서 여기를 풀고 키를 얻고 이열쇠는 여기겠죠? 이번에야말로 그치 오와쓰 냉장고부터 확인해보자 어? 누가 봐도 먹으면 안되는거였잖아 이거 개줘야되는 용도였던거 같은데 이거 먹은 게임오버 아니냐? 이걸 왜 먹어? 주서야지 먹어버렸는데? 아니 주인공도 참 자잘기억해도 이것만 열려있었어요 알았지? 플레임만 열려있었고 나머지는 어? 이거 핸들이 없어서 안열려 이거 자를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근데 철사로 되어있네요 으, 뭐야 이게 바이오하자드야? 안에 아무것도 없죠? 걸쇠가 녹슬어가지고 열 수가 없대 여긴 뭐지? 낡은 문 여기도 열쇠가 필요한데? 열수 없어요? 뭐 어쩌라고! 얻은 게 없어! 아! 짝대기! 선반 꼭대기에 담배를 숨겨놨다고 했어 여긴거 같은데 혹시 의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서랍 여러분 옆에 물음표가 뭐냐고요 물, 어? 뭐야 이거? 물음표? 방을 불키고 감옥을 가보자고. 아, 저게 감옥이랑 이어져 있는 곳이구나. 아, 잠깐만 지금 너무 개판이야. 이거 복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문 닫고. 다음에 여기로 가보면 뭐 어쩌라고요? 어, 구사오. 오 마마메야. 945 윤활제..가 있네요? 아까 녹슬어서 못 열었다고 했던 곳 여기 오케이 여걸 열면? 뺀찌가 나오고 오케이 그리고이 뺀찌는 아까 철사로 막혀있던 여기 땄어 열어. 아이고 또. 아, 아 개새.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사, 이거 어떻게 치워 이거 어떻게 치워.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저거 저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빗자루 빗자루 빗자루 빗자루 빗자루 내걸레 여기다가 살며시 왜안 나죠? 맞으라고 아, 씨. 저 7초 7초 7초. 데스. 설마 알람도 다시 켜야되나? 저 닫혀있는데 어떻게 확인하겠어? 괜찮겠지? 괜찮겠지? 쟤 어디가요? 쟤 어디가? 거긴 왜가? 어 빗자루로 저걸 청소했었어야됐다고 아씨 그런건가? 아니 저거 지가 알아서 떨어지던데요? 저기 저기요! 아나 아, 진짜 내가 안 떨궜어요! 아니! 빗자루로 저기를 쓸었어야 했던 건가? 쓸어볼까? 안 쓰러지는데? 병을 치울 수 있는.. 아.. 치워지네? 뭐야? 됐다 안 됐다 해 개쓰레기 게임 나 열어봐 이게 뭐여. 나무 손잡이. 이게 아마, 우물을 가마 올릴 때쓸수 있는 손잡이지 않을까. 음, 안 되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요건가? y 우 a h yeah. 이제 이걸로 그냥 맞짱 뜨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뭘할수 있지? 낡은 문? 열쇠가 아니라, 열쇠구멍이 있었는데. 어떡하지? 야, 이건 탈출 각을 세게 잡아야 될거 같은데 지금 당장 탈출각 잡아야 될거 같은데? 물이 들어 있어요. 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대로 그냥 숨는다고 된, 되는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어, 안 열려요. 아 지금 아, 탈출한다. 청소부인척 하조는 뭐야 <웃음> 자 어쨌든 진도를 많이 나갔고 이제 실수는 없다 잘해보자고 이게 선반 옆에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 어, 어, 어, 어. 와 여기 아주 희끄무리하게 X 표시가 이렇게 있네요 이걸 어떻게 봐이 미친 그래 그럼 이 위쪽에 담배가 있다는 얘기잖아 테이프가 있는데? 아, 알겠어 자 열쇠 자 열쇠를 의자 놓고 문 닫고 음... 놓고. 여기다가 걸어주고 버튼을 올리면 우리 탁... 들어오죠 이... 자 테이프를 여기다 가 꽂고 틀면 어? 여 열쇠가 있네? 소리가 날거 아니야 그럼 들리지 않을까? 나 혼자 듣나? 그냥 제작진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은 게 아닐까? 약간 일종의 이스터에그로? 뭐 내용은 딱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게임을 만든 나라가 러시아여가지고 영어랑 러시아어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게 뭐 중요한 단서인데 아직 영어 더빙은 안 해가지고 저렇게 러시아어로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HBAI 아우 담배를 숨겨놨다면서 왜 테이프가 있냐고 일단 열쇠를 먹었어요 닫혀져 있는 수트케이스 이것도 열쇠가 필요한가? 안 열려요. 시가렛이 아니라 카세트가 맞다고? 카세트? 미친. 나왜 시가렛이라고 읽었지 이걸? 전혀 다른데? 마이 카세트라고 적혀 있네.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 저 화분 그리고 이 수트케이스입니다. 그죠? 나중에 다시 와야 될거 같아요. 내려갑시다 아야. 소세지는 나중에 지금 당장 먹을 필요가 없고 렌치를 얻어야 되는데 왜 렌치가 안나오지? 렌치가 아마 저방 불을 켰을 때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에서 나오지 않을까 708뭐요 나무 손잡이가 들어있네? 아이 부숴야돼? 저 부숴서 얻을 수 있는 거 빨리 챙겨보자 뭐야 왜안 들켰지? 버그인가? 버그 만세? 에, 버그가 진짜 많아요 이게 게임이 열쇠를 찾았고 아니 뭐 까마귀가 계속 깍깍대는데 못 들을 수도 있지 그지? 아니 진짜, 진짜 내가 방금 번개소리에 맞춰서 부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렸나? 그런 방식으로 깨는건가? 아닐텐데? 나무통 밑에 막에 있어요! 어, 그러네. 어, 어, 어떻게 빼지? 안 빠져져요? 아니 그리고 내가 뭐 아이템을 놓쳤나본데? 여기에 그럼 렌치가 들어있겠네. 뺀치가 들어있는데? 아. 어... 대걸레로 치울 준비 하시고요. 尉니다이. 네, 이쪽은 괜찮고. 손짜리 얻었고. 치웠다. 근데 저쪽 뒤에 문 다. 저거 왜불 켜져 있니? 아닌데? 꺼져 있는데? 아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누나 원상복귀 나 들어가요 다와서요 문 닫아요 문닫았시문닫았어제스 도끼? 아 도끼? 설마 도끼를 다시 내려놔야 되지는 않을 거야 왜 제, 저쪽을 여냐? 야 혹시 불안 껐어? 오 다행이다 맞냐? 근데 이거 손잡이 여기 손잡이지 물음표? 지금 여기 서랍에 그려져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눈과 별달불 이각 요소들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 불이 꺼지고, 슬픈 눈만 남았다? 구름이,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서 불이 꺼지고, 벌이 사라지고? 어, m 스 n t h r e m 라고 되어있는데 m 스가 뭐야? 달 아니야? 아, m 스가문이야 그러면 슬픈 눈과 달만 남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에? 굿 음, 이거 수트케이스 열쇠인가 보다 오, 그렇지. 자석? 자석? 웬 자석? 방아리에. 어! 아, 이거 도끼로 부술 수 있는 거였구나. 아이고. 뭐, 뭐, 뭐, 다잘 해놨지? 괜찮지? 설마 저것도 빗자루로 쓸어야돼요뭐뭔불뭔불뭐불 뭐? 불안 불. 뭐, 불 뭐? 불 끈거 아니냐고? 1층은 원래 켜져있어 정신좀 차려 얘들아 오케이 됐다 안 들켰어요 이 코라크가 이제 물 채워놓은 저기 용도일 것 같고 자석이 아직 의미불명인데 어? 으아 썩은 물아 음? 드디어 우물 핸들이 나왔어요 자석을 우물에다가 사용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거지? 손잡이가 따로 있는데? 아 여기다 자석을 걸어야 되네 뭐야왜 훈수 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자석을 어? 여기다가 에 하는건지 어떻게 알아? 이거 보기 전까지는 훈수 두면 뒤지는거 알겠어? 다시 내려 다시 올려 이제야 렌치가 나오네요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이네 밑으로 이렇게 담가놓자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온다 이 녹슨거는 뿌려주고 또 희한한 아이템이 나오네 밧줄이라.. 이때까지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결국 내 손에 남은건 밧줄 하나 소세지 소세지 먹어봤자 의미가 1도 없는데 소세지를 밧줄에 묶어? 아니, 아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내가 지금 밧줄이 슬롯에 돼 있잖아. 이 상태에서 소세지를 누르면? 갑자기 또 처먹네? 왜 그러시는 거죠? <웃음> 오이시. <웃음> 밧줄, 밧줄, 이라. 뭘 묶어가지고 당길 수 있나? 어? 잠글 수 있어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제 일부러 물려서 해야겠네? 소리를 들리게 못하나? 2층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개야 지저. 그냥 보자고 이게 원래 보통 원래는 살인마가 둘러보고 있을 때 문이 안 열려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이 열리면 우리는 여길 가두는 게 맞아 저거 잠궈가지고 가두는 게 맞아 안 들어가면, 뭐, 뒤지게 싸다고 맞아야죠. <웃음> 자, 자, 간다, 간다, 간다, 어? 안 들어가는데? 아, 씨. 아, 형, 아, 오지 마요, 아! 불 켜는 게 바로 보이니까, 그럼 불을 끄고, 슈트 케이스를 열어놓을까? 아니 내가 봤을 땐 위쪽까지 확인 안할거 같은데 이거. 아씨, 이거 불안 들어와가지고 내가 기껏 고쳐주기까지 했구만. 왜 나한테 성질이야. 경보방 1층 계단 밑에 숨을 수 있다고? 여기? 오. 오. 어 그러면 살인마가 막 여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을 때 빨리 나와가지고 여길 기딱 묶으면 되나보다 그지? 엉망아! 또 풀어! 아맞춰온 다리! 두근두근 기대된다 빨리 올라가 근데 계단 보면 솔직히 사람이라면 제대로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보이지 않을까? 너무 정면으로 눈이 잘 마주칠 것 같은데. 누구? Let's do i 과 yes baby. 잘 있어 개야. 아 아파 울지 마. 놔 아, 야 놔라고 빨리 됐어 좋아 탈출했다 살인마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요호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이 성취감 없는 연출 어쩔 거야 <웃음> 그래도 게임은 역시나 재밌었네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그 경보음 울리는 거랑 도끼로 문 내리쳤을 때 반응이 없는 거 그런 버그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연출 같은 것도 조금 더 추가가 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재밌었네요 또 다른 스테이지 나오면은 또 재밌게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메텔이었습니다 녹화 종료 I'm going to...